어, 진짜 맛있다. 이거는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. 독일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. 두부 진짜 맛있네. 두부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. 이게 봐봐, 일반 두부랑 다르다. 몽글몽글 이게 좀 순두부 약간 섞어진 느낌? 풀무원 두부보다 훨씬 맛있어. 어플이. 애플, p 공 애플 애플, 애플, 애플 블루 p 타 애플 n 공 먹어 애플이 일로 애플 싸우지 마 애플 이거 다먹었다 먹어 먹어 먹어, 먹어. m a r t i s TV, TV, t v TV, TV, artes tv